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스트링야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검, 구글 검색창에다가 s t r e a M y a r d 밑에 불, 새 모양의 불리 모양으로 된 그림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거를 클릭. 메일 주소, 할 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저는. 지메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시작하다를 누르면은 해당 계정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로그인 시도를 누르고 여기서 인증 코드를 받을 거예요. 계정에 로그인 해 가지고 여기서 지메일 치고 로그인 코드를 받게 하면은 이게 코드 여 스트링 야드 코드라고 이건 이걸 누르면 그러면, 스티니아드에서 보내준 코드가 있어요. 그럼 847921 잖아요. 그럼 가서, 8 4 7 9 2 1를 치고, 로그인 코드 받기. 누르면, 스티니아드를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방송 만들기를 클릭 후, 새로운 방송.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내 채널을 클릭한 후이튜브 채널 클릭한 후 제목을 정해서 테스트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라고 치고 여기는 설명란이에요. 저거 되가안저도 되고, 되고 여기는 그러면 방송이 생성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최대 10분이 0거든요 10 여기서 마이크를 할 거면 마이크 설정할 거면 그대로 놔두고 마이크를 끌 거면 마이크 끄고 나는 화면도 끄고 싶다. 그러면 하면은 끄는 스토캠 누르면 마이크, 이게 화면 이 꺼져요. 여기서 내가 지정하는 이름을 적는 거죠. 저는 아니 아니가 돼 있으니까 아니 아니로. 이 상태에서 스튜디오 입력을 누르면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상품하면 은 내가 이름을 아나 색상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고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코멘트는 다른 데를 댓글을 쓰는 걸볼 수가 있는 창이에요. 그런 다음 여기서 개인 채팅은 이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쓰는 개인 공간이고, 사람은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면은 손님을 누르고 손님 초대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창이 이제 보면은 여기 창이 하나 뜬데 여기서 이 주소를 카피 투 클립보드를 누르면 이 경우는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주소를 쳐가지고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채팅을 칠수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색은 한 명인 동 사람을 주인시킬 때는 이거 두 명이 나란히 세로 형식으로 나오는 방법, 가로 모드로 나오는 방법, 그리고 한 명을 주인시키고 나머지를 작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오고 그 창의 옆에 또는 뭐 유튜브에 음악을 들어준다든지 여러가지 뭐 창을 보여줄 거 있으면 그거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 명 있을 때또 다른 뭐 연결 사이트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 모습은 안 나오고 그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쓰는 경우에요 근데 완료를 누르고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생중계라는 말을 누르고 생중계 누르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송 정보는 나의 그거 방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그리고 거든요. 근데 다시 카메라를 흔적하면은 카메라 앞모습, 제 모습 보이죠? 오디오를 누르면은, 스피커 폰으로 할 것이냐? 그니까 러 스피커 폰은 우리가 전화를 통할 때 상대방 소리가 크게 잘 들리게 하는 거고,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코 커넥션, 이거를 누르면은 고품질 마이크가 있고 핸드폰을, 핸드폰 착용하고 있거나 소음님이 없는 경우, 이 기능 그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에코 제거도 되고 노이즈 제거도 되는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 볼륨을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이거를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번에는 여기 게스트의 이걸 게스트가 손님이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게스트가 께 들올때띵 소리를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이들올때 송이를 내 가지고 손이 왔다는 소리를 알리는 거 기능 같아요. 이거는 모든 게스트가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으로 인증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트에서 게스트를 금지하는 기능을 원하는 경우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렌드 게스트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스트를 등록을 하는 거라고 해요. 자. 다 알려드렸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은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누르면은 여기에 밑에 제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진 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쓰는 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바타 편지은 여기서 제가 본인이 설정한 카메라를, 아바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허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선택하는 거죠. 본인 사진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자기야 이제 어디 사진을 쓸 거냐, 가지고 여기다가, 이한 다음에 적용을 하면 은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할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치를 입력을 누르고 여기서 생중계를 누르면 생중계 눌러볼게요 어떻게 이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중이에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인간이 안녕 한송이님 안녕하세요.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을네 들린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방송을 여기서 이제 방송을 잘종료주다면끝누르면 이제 방송 <웃음> 방송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말했그 거고요. 방송 종료를 누르면 방송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팅의 글을 화면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좋다면 좋은 표시, 안 좋으면 나쁜 표시를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만약 에, 나 가는 경우 에는 여 기서 만약 나는안할거 다면은 땡땡땡 을누 르고 방송 삭제를 누르고 유튜브에서 삭제 를누 르고 유튜브 에서 삭제 누 르고 삭제 를누 르면 지워 지는 것을 확인 할수있 습니다.